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안주를 뭐 먹을까 자 저희가 먹고 싶은 리스트를 좀 적어봤어요 근데 먹기 싫은 리스트 첫 번째로 라면부셔먹기 그리고 이거 괜찮아요 술 먹을 때 먹기 좋은 구미곰젤리 젤리랑 아주 술이랑 어울린다는 점 그리고 보편적인 치킨 치킨 그리고 수요중식회니까 당수육 짜장짬뽕 그리고 아 오늘 이거 먹어줘야지 했던게 광어우럭 회 오늘 정말 제가 먹고싶었는 홍어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물겁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안보이네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빼는건데 이따가 이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이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여기 물컵을 땡겨가지고 여기 컵이 있거든요? 물.. 이걸 땡겨가지고 시리야 4분 타이머 맞춰줘 <웃음> 4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땡겨서 어딘가에서 끊길 거 아니에요 끊기면 이제 그걸 그 안주를 먹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 게임을 시켜서 걸리는 안주를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웅님께서 오늘따라 수염이 더 멋들어지네요 네 최근에 수염을 깎을까말까 이제 저희 펜톡방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만장 거의 만장일치에요 거의 한 99%가 수염 못깎게 못 깎게 해가지고 안깎았어요 그래서 다듬는걸로 그리고 면도기를 안산지 너무 오래됐어 요 내가 면도기를 사야되는데 아니 면도기를 써보고 싶은데 보통 남자처럼 면도기를 딱 써서 여기다 잘못해서 여기 딱 상처도 나고 로션 바를 때 스킨 바를 때 수염 깎고 스킨 바르면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 따끔따끔한 느낌도 느껴보고 형! 어, 시리야? 알람 꺼줘 알겠습니다. 알람이 꺼졌습니다. 왜 시리아를, 시리아가 더 나요? 아니면 구글이 나요? 오케이 구글? 여자 목소리로 바꿔줘. 저는 이런 목소리도 낼수 있어요. 이 목소리로 설정할까요? 누가 더 나요? 이 목소리로 말씀드릴까요? 그래라? 네 맘대로 네 계속 이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지가 여자 목소리로 바꿔줘. 왜요? <웃음> <웃음> 자 마포만두 노래가 나오고 나서 이제 누들타이 소이연남 그 사장님이 그 자기네 만두 나왔다고 툭툭 누들타이 사와띠 만두 새우 듬뿍 그 여, 여기 안에 소스가 거 있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한테 한 10개를 열, 열 합창해줬어요 그래서 툭툭 누을타이사와띠만두 오늘 마실 술은? 아니 일단 이거부터 음. 네가 하고 이거 뿌리고 설명하고 음. 클럽띠 따고 그 다음에 예.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는 거맞죠네 맞아요 이렇게 뿌려먹 거야? 네 뿌려서 드시는 거 양념 뿌리고 인서트 따야 된대 아, 알았어 어떻게 자, 한번 제가 사와띠 만두, 툭툭 누들타이 사사와띠 만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 하지, so, b 아니, 뭐 아니 인서트딴 데가 왜, 자꾸 먹으려 뭐 그래 o <웃음> g 진짜 맛있다 먹어봐, 난딱 좋아 이 뭐.. 맵고 막 짜고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약간 시원 시큼한 만두야 되게 베이직한 거에 약간 시원한 맛이 있어 시원한 맛이라고 하면은 야채가 좀들어 약간 후추 느낌의 시원함? 맛있네 이거? 독특하다 만두만 먹어도 맛있어 이 소스가 뭐가 오 맛있다 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안에 새우와 야채로만 만든 만두 같은 느낌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 같아요 오늘 이슬이랑 어울릴까요? 아 어울려, 어울려요 어울려요 네. 또또또와 굉장히 적합해요 이게 네 만두피가 다르고 음. 소스가 이게 되게 두번째 세번째 먹으니까 굉장히 적합해 자 우선 우주비 오셨으니까 선 네, 안녕하세요 아... 고수의 향은 없나요? 고수의 향 없는 것 같은데? 고수의 향 있어? 음 없어요 고수의 향 없어요 이거 일단 물만두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해 이거 일단 피가 너무 맛있고, 음 소스가 음, 뭐 너무 달거나 짜지도 않아, 자이 느낄 수 있는 걸딱 잡아주네. 음, 그 거의 소이연남 가봤어요? 그냥 음, 쌀국수 먹었죠. 음, 음. 그만둬야 되겠다. 태국 특급 호텔 출신의 셰프가 요리하는 툭툭 누들 타이는 연남동의 작은 골목장에서 시작해서 미슐랭 빕구르망에 6년 연속 선정되며. 미식가와 태국 음식의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줄 서서 먹는 맛집 툭툭누들타이의 인기 메뉴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음, 이거 먹고 음. 공어 먹을 수 있겠어? 공어는 배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니지? 형 음, 이거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음, 팔고 있어 네이버에서 툭툭누들타이 사와띠 만들고 치시면 나옵니다 마켓컬리에도 팔고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을 대처하실 수 있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식이 친구 <웃음> <웃음> 자, 우선 왔으니까 술을 말아 드려야 되죠? 뭐차 아, 네. 갖고 왔잖아, 어떻게 하냐? 뭐 먹고 뭐 대리 부르죠 뭐대리 요즘 비싸 아, 그 먹지 말까요? <웃음> 그거 가 알아서 해 자. 오케이, 빨리 빨리 먹을 거안 먹을 거? 아 예, 먹죠 뭐 아.. 아 이건 뭐야 근데 이렇게? 아 이따가 게임 할 건데 음. 네가할 거예요 내가요? 네자 <웃음> 홍어 광어 우럭 라면 부셔먹기 구미곰젤리 음. 응 음. 치킨 네 탕수육 짜장 짬뽕 연습게임안 되죠? 없어 아. 이거 되나 안 되나 시험도 안 했어 그냥 여기서 딱 끊길 수도 있어 이거를 음. 끌고 와서 안 끊기게만 가꾸면 되는 거죠 응 음. 재홍씨 먹고 싶은 거 뭐야? 아 어, 저는 풍어를 잘안 먹어 봤어요 아네 그래서 어, 광어, 우럭이도 되게 괜찮고 일 거기까지만 가도 선빵했다 아 네, 그렇죠 네 마스크 쓰고 먹을 수 있냐 <웃음> <웃음> 시작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웃음> 잠깐만요 오오 오, 형 카메라 무빙 잘한다. 아니 지금 엄청 힘들어 지금. 오 쉬면 안될 텐데. 파이팅.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오 안돼 돌리검지 싫어. 안돼 나 젤리 먹기 싫어. 야나다이어 <웃음> <얘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이제 살릴 방법 없어, 이거. <웃음> 아, 여기서 멈추지 말 걸. 아. 자,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네. 자, 추워 빨리 저거. 추워. <웃음> 네, 택배 왔어. 안 줘. 그래? 옆에서 나도 우리게 보고 있어.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내데 지영이를 믿는 게 아니었어. 너무 고기 굽는 재료 저장해놓고 해야지. <웃음> 어? 어때와우 되게 음. 크다. 예. 음. 앞에는 이박스로 만든 거야. 아, <웃음> 너무 그린... 뻐 중식이 밴드 우와 이거 쓰고 싶다. 하트 중식이 밴드 하트. 오 대박인데. 이야. <웃음> 너 어제 발렌타인데이였지 아. 어. 중식이 밴드 영원하라 어, 감동이다 예. 네, 이거 봐요. 중식이 밴드 영원하라 어 중식이 밴드 영원하라 영어학원 괜찮나? 아괜찮 <웃음> <웃음> 중식이 밴드 영원.. 영원하라 영원하라 중식이 밴드 어? <웃음> 어 영원하라? 어영지않라데 어, 괜찮지? 어. 영어학원 만들자 우리 어. 너 영어 좀 하냐? 영어영어 <웃음> <용어, 용어> 잘하잖아요 전 <웃음> <저> 못해 <웃음> <웃음> <웃음> 얼그레이 저희가 쏩니다 서비스 오 이거 누구세 누가 보내준 진짜 고마다어어 아, 누구세요? 와, 정성이 ABC 와 영어 나라야 와 ABC면 영어 나라에서 런처 갈수 있는 게 뭐예요 ABC 영어 나라 <웃음> ABC, ABC 영어 나라 ABC. <웃음> 어 내가 이 하, 근데 이거 좋아요 대박이다 이거는 못먹겠는데?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근데? 제품명이 치키치키 차카차가 초코초코 <웃음> 내 맘대로 초콜릿 제조 판매원은 너밖에 몰라 주 오늘도 또다시 당신네게로 파리파리 내 포장 재질은 진짜 금이면 좋았을 금박지 <웃음> 이거를 하나 뜯어서 먹어보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겉에 정의만 안돼 안돼 이거 나 아들한테 물려줄거야 아니야 딸한테도 물려주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목소리> 여러분, 뭘 먼저 하나 이거 하나는 먹는 걸 여기 보여줬는데 중식이 밴드 영어나라는 먹으면 안 돼요 얼그레이 가세요, 얼그레이 얼그레이 한표 나왔어요 반발 있으신 분 얼그레이는 아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얼그레이 먹으면 얼굴이 그레이 된다 <웃음> 반발 없대 그래, 얼그레이 먹어야 돼 <웃음> 자, 얼그레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그레이 <웃음> 먹어봐. 달지가 않아. 이거 마카롱은 빨리 먹어야 된대매. 멤버들이랑 먹어도 될거 아니야? 아니, 뭐 멤버들이야? 같이 나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웃음> <웃음> 김네바. 오, 그 너무 좋다. 꼭 생길 거야 달달하고 고소한 일. 응. 고소한 일? <웃음> 아. 그 고소 말고. <웃음> 어쨌든 우리는 오늘 협찬 가득한. 응. 다른 타이트 뭐 했어요, 저번에? 저 초콜릿 받았어요. 저 팡팡 두공 되는데요. <웃음> <웃음> 자,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 뭐 무슨 얘기하지? 이제 준비하는 건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준비한 건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웃음> 다음주에 만날까요 이제? <웃음> 지영이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었어 내가 지영이랑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사실 나얘 나이를 몰라 <웃음> 제가 맨 처음에 중식이 오빠라고 불렀어요 근데 얘기를 나눴다 사실 ]다가... 오빠가 아니었어 <웃음> 친해지게 되면서 대화 하다보니까 이제 중식이가 오빠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편하게 친구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오빠를 뗐습니다 저 중식이 처음 만났을 때가 2009년도에요 그럼 15년 전이구나 <웃음>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정말 늘지도 않고 그대로입니다 늘지 않는 멤버가 늘지 않는 멤버아 그때 저번에 그 상재형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말이 사실구나 세월 동안 만들어준 케이스 자 <웃음> 그러면 이쯤에서 내가 <웃음> 눈처 봤을 때 너는 생얼 시는 헤어졌어. 이제 남남이에 인장. 앉아 앉읍시다. 아, 오랜만에 먹네. 우리 같이? 음, 아, 그러게요. 도성관에서 공부하다가 마직 기다리라 듣고 엎드려서 수, 소리 죽여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좀만 더 기다리면 되겠죠? <웃음> 근데 what, I the I <웃음> think what the fuck? 아니, 되게 what the fuck. 저곰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이어폰 k 었겠죠 t 근데... t <웃음> What the fuck? 아 죄송합니다. 놀리는 게 아니었어요.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나는 술 먹고 다음 날 h 계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치해소한다고 뭐 약먹고 이런거보다 아살리 닝겔 맞는게 나을들거 같아 아그래응 맞아 봤어요? 한번 맞았어 이게 닝 들어가는데 이, 이 팔의 느낌서부터 술이 깨는 일쪽서부터 깨어가는 느낌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어 음. 그니까 러 닝겔 맞는게 최고인거 같아 몸살이 걸렸다 그러면 난 무조건 닝겔 맞으러 가라고 어. 권유를 하던데 그러니까 비슷한 이유 때문에 직빵이에요 응. 바로 풀려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죽도록 마시고 나서는 죽도록 마시면 움직이기 싫어서 집에서 계속 자는데, 근데 음, <웃음>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이제 링겔 링겔을 맞아. 맞아 잠도 못 잤던 정도로 막 괴로. 워 아, 자다 아, 아, 아, 내가 아, 가야, 가야 되겠다. 어디 어디. 한일 <웃음> 그 <웃음> 아, 맞는 게 좋다. 응 음. 나는 간호사 선생님이 뭐에서 본거 있는지 이렇게 촉촉촉 막,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존나 때려 이렇게 <웃음> 혈관 찾아다. 어, 너 그때 저... 살쪘니? 지금 원래 살쪘지? 그때는? 응 어. 음. 지금도 살쪘, 살쪘어 지금 살쪘지 않았어 지금 괜찮아? 멀쩡해? 난뭐 자주 봐서 모르겠어 <웃음> 지금 음. 턱선이 약간 <웃음> 보인다 오케이 턱선이, 턱선이 아니고 <웃음> 수염자국이야 이거 아 그래? <웃음> <웃음> 어쨌든 그걸 걔가 이렇게 막빡 막 때려서 좀 세게 계속 때리는 거야 하면서 살근이 안 나오니까 어 그럼 가더라? 그래서 <웃음> 음. 다시 그 하얀색 옷 입는 사람이 왔어 그랬어 짜증난다는 식으로. 하, 이거, 하, 이거 아 생각해. 그분이 음. 초짜라서 볼라구를 음. 막 때렸는데 이게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분이 음. 왔나보다. 그분이 와서 이제 또 이렇게 때리다가 <웃음> <웃음> <웃음> 그러더니 <그런데>, 이때 <웃음> 때려놓고 이제 풀러. 근데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묶어. 그러더니 여기를 죽어요. 죽어라. 그근데 여기도 <놨어. 웃음> <웃음> 그 <분이 웃음> 났어. 여기 엉덩 때리고 여기. 엄청 <웃음> 어. 데리고, 여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나 이런걸 못하느냐고 어떡하냐고 막 이런식으로 얘기하다 지도 못하자고 찾여기다 아픈데 아 거기 아픈데 아플것 같아요 안아픈데? 바늘로 찌르는데 왜 안아프죠? <웃음> 내가 바늘 주사 맞을때나 이거 다 있어 발가락을 막 <웃음> <웃음> 이렇게 면은 안아퍼 발가락을 그걸 <웃음> <웃음> 엄지발가락이라니 되게 되렇게 <웃음> <웃음> 하면은 지 <웃음> <웃음> 학교에서 발바닥 맞을 때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발바닥 맞잖아. 브로컬로 음. 빡딱 맞잖아. 근데 발가락 엄청 움직였거든. 그 선생님 발가락 왜 이렇게 움직여? <웃음> 발가 그만 가만 있어 발가락 발가 가만 히 있어. 지금 <웃음> <웃음> 계속 먹으면서 왕따 시키고 있어. 야그 더글로리 찍고 있는 거죠 혼자. 음. <웃음> 저 가운데 좀발 피고 있는 거죠. 더글로리 어.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줘봐요 서울. 스토리. 더 m b 어, 어? 안 봤어요? 안 봤어요? a s s a d o r Ambassador. Ambassador. Ambassador. a m b a s s 들이 옆에 a m b a 등 s a d o r Ambassador. Ambassador. a 고 b a s s a d o 아 이걸 네. 이중 내가 손으로 대서 가릴만큼 <웃음> <웃음> 내가 손으로 대서 굳이 가릴만큼 좀면 약간 아니 그런... 내가 오늘 주정 선택을 너무 잘못했어 그리고 이거 이구1 0 뭐야? 네가 잘못해 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웃음> 이게 아니라 뭐 맥주나 아니 그냥 치, 치킨이나 뭐 이런 것만 왔다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그냥 좀더 이어갔을 거야 아. 근데 이거 이게 뭐냐고 이게 <웃음> 야 근데 이게 오늘 처음이 지영이가 한 거라서 지영이가 어. 되게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음. 부르는 게 계속 족족해요 저도 <웃음> <웃음> 배워봐야 돼잘봐 마포만두 중에 갈비만두 나 혼자 먹으면 외로워요 <웃음> 마포만두 중에 갈비만두 나 혼자 먹으면 외로워요 <웃음> 마포만두 중에 갈비만두 나 혼자다 나 진짜 혼자 먹어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감사합니다 이제 갑시다 이제 술 마시러 갑시다